다른 밭에 비해서 지금 명해를 그래도 덜 입었어요 오다 덜 보니까 덜. 진짜 이 파밭을 네. 누구해 가지고 작년 올해 아그로소프 쓰고 상당 20단이 넘게 나와요 아 2년간 사용을 하셨다? 그렇죠 농민분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그 제품이 좋다는 라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알려주기 싫은 부분인데 알려주기 쉬는. 제가 쓰다 보니까 하여튼 저는 만족하고 지금 쓰고 있고 네. 작업비 이런 거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12억 정도 12억 정도. 저는 지금 전남 신안군의 자은도에 나와있는데요 제 뒤로 있는 곳은 대파밭입니다 이 대파밭이 다른데 가면 이 잎이 아주 노랗게 돼가지고 이 낙엽현상이 많은데 이 밭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잎이 싱싱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적으면 파가 더 크거든요 제가 파종할 때 8개 9개를 했지만 9개 가까이 했지만 지금 보다시피 한 뿌리에서 지금 정식 때랑 별다르기 없이 파가 죽지는 않았어요 한 평에서 1kg에 20단 정도 나오는 파는 제가 볼때 그렇게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올 같은 경우에 신안군에서도 단수로 봤을 때한2 3천평에서 40만다는 본다고 하시는데 40만다? 40만 네한량에보예요 지금 현재 어, 가락시장에서 가격이 좋을 때는 1kg 단 지금 어, 며칠 전에 보니까 한 3,800원, 3,600원, 네, 3,000원대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40만, 40만, 40만 단이라고 하면 이제 뭐 3,000원씩 이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는 가정하에 이제 뭐 작업비 이런 거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12억 정도 수비역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파가 되게 싱싱해 보여요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다른 옷이나 보쉬,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밭에 비해서 지금 매개를 그래도 덜 입었어요 오다 덜 보니까, 덜덜덜 보니까 진짜 이파밭이 네. 누울해가지고 낙엽 든다고 하시는데 아, 낙엽 든다? 네. 그렇지 누울지는게 네. 지금 뭐 노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이 안노래진게 없을 정도로 하태가 그렇습니다 그 마트에 납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까서 밭에서 작업을 하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 걷어내기 때문에 어 연장이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대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펼쳐서 다시 다 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장 피해가 엄청 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2년 같은 경우 2년 정도에서 작년 올해 아그로스부수고상당 20단이 넘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도 평당 20단 나온다는 작년 올해 이쪽 신안구 같은 경우에는 찾기 힘들 정도로 양은, 양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게 뭡니까? 되게 지금 뭐, 입상유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아그로솔프라고, 항의 99.5% 들어간 제품은 지금 시중에 찾아보니까 이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만큼 뭐살균 효과가 더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했네? 수확 중이라 이제 노타리 작업이 안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으로 사포할 때는 살포기에다가 하고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살포기로도 합쳐지기 때문에 100평, 저 같은 경우는 뭐한 포에 100평에서 150평 지금 도 사용하고 있고, 노탈이 이렇게 작업을 하신 후에, 그냥 이렇게 살포하시고, 노탈이 작업하시고,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심으시면. 되게 젊으신 농부인데, 올해 연세가? 저는 이제 올해 3 4입니다 예. 34. 예. 야, 34 농부가 이렇게 지금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정말 농사를 찾으시네. 아니요? 네? 뭐 찾다 보니까 좋은 제품 만나서, 아.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2년째 꾸,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뭐 저는 만족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2년간 사용을 하셨다? 그렇죠 농민 분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그 제품이 좋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알려주기 힘은 부분인데 알려주기 힘든. 제가 쓰다보니까 하여튼 저는 만족하고 지금 쓰고 있고 네. 어, 처음에는 이제 뭐안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다보면 너무 망설이다 보면 못 쓰거든요. 네. 근데 한번 써보면 또뭐 단일 종목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못하면, 뭐였더라, 못하면 1년 내내 못 쓰기 때문에 한번 네. 주기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써보신다면 네. 또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그로솔포가 네, 이 네. 대파스 어떤 요약입니까? 아그로솔포는 일단 토양에 들어가면은 그 토양의 산도를 조절해주는데 대파 같은 경우도 연작을 계속하다 보니까는 연작 피해가 많습니다. 토양이 이제 알칼리성으로 변해가는데 그아그로솔를 넣음으로써 토양을 이제 중성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대파가 어떻게 됩니까 중성화를 시켜주다 보면 아무래도 토양이 이제 토양에서 오는 병해충 기피 현상이 생기고 토양에서 발생하는 더뎅이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순도9 9 5했는데 예, 예. 99.5%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어, 아무래도 이게 순수 유황 그 자체인거죠. 유황 광산에서 나온 그 자체를 어, 그대로 그냥 담아, 담아, 이 봉투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담으면 그 식물이라는게 피해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10년 정도 팔고 있지만 은 어, 비닐 부식이나 철 부식으로 인해서 o 뭐, 회사에 접수된 a q 한 e m 없었 u 니다 a es 에서도 l 제로 많이 사용하고 a d 니다 p r t o d u y i m t a o e n s u o r c e a es i p r t n e c o n a o s u y p e n o s i o t a La o n s p o t e l o m o s m i r a e e c e a s p r t e l c a o n es i r t t e l e c o d a o s i d z n e o s a a c e r e n n e a n a r l s o o l e t a de a s provocan aumentos de cosechas significativos al desbloquear los distintos macronutrientes del suelo y permitiendo a la planta absorberlos con facilidad. Si el agua se hace así, ¿no es genial? Yo creo que hay más grandes partes. ¿Cómo se h a c que el a g a se d e s v a e e e e normalmente. n s o la a a 아주모하고 혼용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네. 립셋도 좋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아, 더 심하게 누렇게 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냉에 아주모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냉이를 잡아주는 부분도 있고 모든 약을 할때 거의 다 지금 섞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살균할 때도 살균제가 뭐 부족하다 해 가지고 더 잡으려고 늦지도 않고 그냥 부족한 부분을 아주모에다 채워서 이제 균제랑 같이 이렇게 넣는 부분이 니까 하다 보니까 좀 입마름병이라든지 녹인병 이런 게좀더 괜찮은 부분이 이제 아주모 엔진을 봅니요 아주모 엔진은 이제 물에 타는 어입그 분말 소화제인데 유황 80%짜리입니다. 어. 지금 분말 유황 80%짜리는 어, 국내에서는, 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드보엠주 아까 농우께서. 네 예, 예. 그거를, 그, 농약할 때 같이 산다 하셨는데. 예, 예. 같이 혼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농약, 뭐, 충제나 균제 아무거나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절대, 어, 약해 피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음, 그, 둘다 지금 유기농 자재죠? 예, 예, 둘다 유기농 자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나, 뭐, 잔류농약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머 엔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주머 엔진은 물에 타서 옆면으로 주로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는 어, 예를 들어서 대파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좀 색깔이 좋게 나오고 작물들의 그 고유의 향을 더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충이나 균, 균 쪽으로는 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균입니까? 균 쪽으로 따지면 뭐 전체적인 균다 포함됩니다 균제 농약 치실 때 아주모를 같이 섞어서 치시면 은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써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Here we go.